떨려, 아, 떨려, 노동 착취 현장입니다. 풍선은 지금 일일이 다 풀어야 해요. 다 본다고? 옷을 꾸며주고 있는 착한 민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옷이 불량이 와서 지금 민지가 차, 촬영하기 전에 옷을 꾸며주고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지 않나요? 챙겨줘야 요 이거 다 챙겨와가지고 정말 착한 친구랍니다 약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붙냥 옆에 붙여도 될것 같아 요수연이 영상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이상한 거같아요 타뿐했지. 기억나? 뭐 한남동에서 한나야 하고 있는 동영상? 아. 와. 그리고 나한테 막 키도 해주세요 막 이런 영상도 있고 <웃음> 근데 나 할리 <할미> 어떻게 탔다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얘가 막키키 키 달라고 해봐 이러면 키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트름하고 이런 것도 넣을 거야? 아니 려리야 주라 예, 오픈 숄더도 된답니다 자, 음. 아, 우리는 Okay. <laughs> Bye. 치워! 빨리 신데렐라! 콜은 너가 신데렐라잖아! <웃음> 뭐예요 1시 17분. 뭔가 오늘 아, 1시까지 촬영하겠다 이랬는데 딱 1시에 끝났어요. 그리고 요즘 뭔가 자극적인 게 싫어가지고. 자극적이에요. 한방에 닭당이 시켜. 굉장히 자극적이에요. 안녕. 그 촬영하려고 산 와인을 그냥 먹으려고. 나있으면좋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